어, 서로 다른 엔개에서 알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, 내기는 건데, 이거를 기호로 n p r 이라고할수 있어요. n p r 이요 네. 그, 이렇게 표현한데 어, 그, 이거는, 내가 네. 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가 4개 를 들어있는데 숫자가 5개가 있으면, 네. 네. 그첫 번째는 5개가 다, 5개 중에 하나 들어가시고, 두 번째는 앞에 하나열을 썼으니까 네 개, 세 개, 두개 이것처럼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데 네, 이것처럼 npr도 나열해보면 n 곱하기 n-1 곱하기 n-2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, 이렇게 생긴 거 말하고 어,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그 이거를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걸로 할수 있는데 팩토리얼을 뭐냐면 예를 들어 4팩이라고 하면 4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를 말해요. 네, 그래서 이거를 이런 팩토리얼로 하면 n 개의 팩토리얼을 다다한 다음에 어 n 마이너스 r 만큼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이그 n p r 이돼요 예를 들어서 하면 세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다섯 개의 숫자가 있다.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대하는 거잖아요. 그럼 o p r 이죠. 아 o p 3. 네, 그러면 o p 3을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로 표현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. 그런 다음에 그이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5개를 나눈 다섯 개를 순서로 정한 다음에 얘는 그두 개의 순서가 없잖아요. 2와 1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5에서 3만큼 뺀 거를 나눠 주는 거예요. 이팩은